야식 먹을 수 있죠 뭐. 야식 먹어야죠.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살아. 먹어야죠. 아이사이 반민이 같아. 너무.. 무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우 저 예의 바르다 니래서 예의 안 발라요 속에 엄마가 잘 보여요 근데 한식, 중식, 야, 일식, 양식 중에 뭐 제일 좋고 뭐싫어하세죠다 좋아하는데 고만고만하게 좋아하는데 한식이 약간 입맛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애국자예요 왜냐하면 한식이 채소가 많이 해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한식 중에 뭐 비빔밥 막 불고기 대표적인 한식이잖아요 근데 야채가 많더라고요 뭐 중식, 일식, 양식도 야채가 많긴 한데 뭔가... 예... 아저 한국 음식 사랑합니다 김치 사랑해요 저애부자입니다 오늘도 국밥 같이 못 드시겠네요. 두부 전골 <웃음> 맛있겠다. 저또부전골 먹을 수 있어요. 두부 전골 두부 이렇게 따먹으면 되지. 맛있겠다. 저 전골 좋아해요. 저 샤브샤브도 고기랑 팬이버섯 이런 거만 건져 먹어요. 사실. <웃음> 진짜 편식 끝판왕. <웃음> 저희 가게에서 제가 제일 편식 심할 거예요. 제일 싫어하는 야채야. 저 토마토야. 토마토는 입에도 못 대요. 저 냄새도 맞는 것도 못해요 오이, 토마토 이게 풋내가 제일 심해요 채소풋내 여러분 아시죠? 채소풋내 지금 토마토를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급식 시간 때 무조건 급식을 다 비워야 되는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토마토 이만한 거 이만한 토마토 반 잘라서 급식으로 나왔는데 딴거다 먹는데 이거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못 먹겠다 못 먹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먹으면 은 급식실 못 나간다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먹고 진짜 그날 하루종일 막 이렇게 막 영유하고 그랬어요, 진짜. 어. 근데 참외도 잘안 먹어요. 수박은 먹긴 한데 참외 안 좋아해요. 근데 네, 맞아, 심 뭔가 심리적인 그게 커요. 향이, 오이랑 참외랑 향이 똑같은 것 같아요. 고수, 깻잎, 미나리. 어. 이게 약간 어렸을 때 트라우마로 또 남은 것 같아요, 이게.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요. 유치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오이 냉국 있잖아요, 오이 냉국. 오이 냉국이 나왔는데, 밥을 다 먹어야지 놀이터 에 나가서 놀수 있어. 근데, 오이 냉국이 나온 거야. 오이 없이 국물만 마셨는데, 막, 오이 냄새가 진정하면서, 어, 이게 뭐야 하면서, 토히못 먹겠는 거예요. 근데 막, 선생님은 끝까지 먹으라고, 하고, 뭐 자기들 혼자 그 유치원실에 남아가지고 막뭐 이렇게 먹는데 막 눈물 나는 거예요. 애들 막 창문으로 막 애들 막 그냥 타고 막뛴 놀고 당기는거막 보이는데 선생님 뭐 기다리다가 뭐다 먹고 나와 다안 먹으면은 밖에서 못놀줄 알아하고 그쌩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애고 잘립니다. 아~ 좋아요. <웃음> 아~ 네, 아~ 네, 아~ 네, 아~ 네, 아~ 네, 아~ 네.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늙어 보이까 <웃음> 다시 할까? 네 <웃음> 언니 왜 그러세요? 언니 왜시발요 언니... 무슨 일있을까다고 미리 언니 머리가 너무 <웃음> <웃음> 네. 안 돼가지고 연기 안해제프스에막 이러고 있었어요 <웃음> <웃음> 이사님 <이상한> 연기 하. <웃음> 연기도 로봇 같나요? 연습 많이 했어요? <웃음> 그 <그렇고> 했어요 <정말 좋았는데요. 웃음> 어, 그럼 오늘 아침에 테스트 받으세요 준비 언니요? 오케이, 늘어 네,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, 언니. <웃음> 저는 저 연습 많이 그말이었는데 틈이 많이 했어요. 완벽하게 돼요? 저의 시선에서는 괜찮다고요. 근데 1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. 음, 뭔가 몇 프로예요? 한 7, 80%? 프로? 드만잡으면 돼. 오크는 괴로워, 추자 언니. 응. 됐자 오빠 소개 좀시켜서 네 니코디가 차준다 <웃음> 왜 언니한테 소개시켜달래요? 니네 얼굴이 오크니까 오크 오크 오크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? <웃음> <웃음>